박셀바이오 월봉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크게 빠지고 이렇게 역별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나왔습니다. 이때 추천드렸었죠. 이후에 빠지고 또다시 박스 요 박스 살짝 지금 상단 뚫은 자리 작은 박스 돌파 자리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뚫고 올라오는 자리 여기까지도 늘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고 몇대추차 안들였죠? 바로 급등 나오고 빠르게 제자리 이유는 또 여기 상단 기준 저항 저항 네번째 돌파를 했고요 동시에 241선 안착까지 해줬고 맥점 두개를 돌파 안착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였고요 현재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요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게 기존 박사단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동이 크니까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다음 하락 파동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차 매수하고 크게 빠지고 반등 줄때 2차 매수 하시면 돼요 혹은 지금 매수 안 하고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1차 매수 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빠지는 거 기다리는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가버리면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왔을 때 1차 매수 소량이라도 해보는 게 나은 거죠 박스 돌파 241선 1년선 돌파 타점이고 끼가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최근도 크게 장대양봉 20%짜리 나오고 있고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구간도 보면 1년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크게 올라갔죠 지금도 1년선을 돌파한 동일한 타점이라 보시면 되구요 481선 5만원 여기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기서 행보 나올 가능성이 있고 5만원 안착하면 그때부터는 또 힘이 크게 열리면서 쭉쭉쭉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머리고 지금 여기가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매수해서 어깨까지만 먹어도 30% 정도 수익 쉽게 난다고 했습니다. 요 정도 올라가주면 30% 내외의 수익이 나와주니까 너무 찔끔 먹지 말고. 최소 20%는 먹으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겠죠. 일정 주고요. AACR. 4월 14일부터. 에클론이랑 같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박셀바이오도 마이크로바이옴 협의체 중에 이뮤노바이옴이라는 회사의 박셀바이오의 대표가 사회이사로 재직중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다면 또 크게 장대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숨겨진 호재고요